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지난주에는 그 얼굴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가 혹은 아니면 저 안쪽에 이렇게 심부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피하지방과 심부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보통, 보통, 그, 노화가 되게 되면, 뭐, 저처럼 얼굴에 이렇게 디룩디룩하게, 이렇게, 어, 살집이 많이 있으면서도 피부 자체는 좀 쪼글쪼글하게 되는데요. 이는 심부 지방, 저 안쪽에 있는 지방은 뭐,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, 어, 처지는 반면에 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, 그러니까 피부에 표피층이 있고, 진피층이 있는데, 진피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방층이 없어져서 그 피부가 쪼글쪼글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자세히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우리가 연예인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볼 때와 뭐 실제로 이렇게 볼 때가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. 동영상, 동영상이나 뭐 사진을 찍는 이런 카메라에서 어떠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구글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한번 구해 봤는데요. 뭘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before and after 사진이라고 하는데 얼굴 크기가 다른 것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 왼쪽의 다크서클이 오른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왼쪽의 코의 음영도 오른쪽에는 안 보이고 더군다나 왼쪽에서는 입술 아래의 앞턱살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거는 최소한 카메라의 플래시가 서로 다른 듯합니다. 이 사진도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. 오른쪽은 얼굴 정면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반면에 왼쪽은 코의 한쪽 면이 그늘진 것으로 봐서 이 라이트가 이 사람 얼굴에 비스듬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즉 이것도 카메라 라이트 효과로 포샵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 우글쭈글한 풍선을 어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. 이 사진은 그 이렇게 정면으로 플래시를 이렇게 딱어 터뜨려서 어 찍은 것이고요. 이 사진은 플래시를 이렇게 위로 위로 돌려서 빛이 이 카메라의 플래시 빛이 천장을 한번 튀기고 어 내려오면서 마운스 돼서 찍히는 것이고요. 또 이것은 그냥 어, 후라시를 터트리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것인데요. 이거는 그 위에서 이 전등 천장에 있는 전등에서 빛이 그냥 아래쪽으로 어, 내려오는 빛의 광량으로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. 이게 이런 사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해가 위에 떠 있고 또 천장에 그 라이트가 위에서 이렇게 비추는 그 빛의 각도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세 종류의 사진을 한번 모아서 비교해 보겠는데요 맨 왼쪽이 프레쉬 라이트를 정면에서 직접 받은 사진이고 중간이 천장에 반사된 라이트 그리고 맨 오른쪽은 바로 머리 위에서 그냥 그룸 라이트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 빛으로만 찍은 풍선의 모습입니다. 이 풍선을 얼굴이라고 치면 다크서클이나 팔자주름 그리고 늘어지고 울퉁불퉁한 살들이 왼쪽에서는 잘안 보이고 중간 사진은 그나마 온화하게 보이게 되고요. 이맨 오른쪽에 그 룸라이트 사진에서는 완전 후줄근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. 즉 팔자주름이나 볼처짐 등의 성형전후 사진을 찍을 때 수술전은 오른쪽 기법으로 찍고 수술후는 왼쪽 기법으로 찍게되면 이 h o t o g r a p h i c f 즉 사진기술만으로 안면거상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구글에서 얻은 사진인데요 유명 연예인의 망가진 얼굴에 before and after 어, 사진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어 풍선을 찍으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왼쪽은 프레쉬 라이트가 정면 얼굴을 때리면로써얼굴면에 빛의 반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빛의 방향은 얼굴 주름을 전혀 드러나게 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눈 주위가 완전 그늘져 보이는 것으로 봐서 광량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즉, 풍선의 음영을 가장 후줄근하게 그 표현하는 그 각도인데요. 그래서 더 주름이 많고 불쌍하게 나오는 것입니다.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.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가장 성형수술하, 성형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어, 압구정동에 그 개업하고 계신 그 사진사라고 어,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여권은 사진을 찍었는데 뭐 점이나 잡티는 물론이고 뭐 팔자주름 뭐 얼굴도 갸름하게 눈도 크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성형외과라는 게그 얼굴의 예쁜 모양을 평가하는 그 어, 학문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가령 뭐 내과의 경우에는 뭐 간수치가 어떻다. 백결구 숫자가 뭐 얼마다, 뭐 적결구 숫자가 얼마다 이렇게 수치로 평가가 되지만 성형외과에서는 그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교과서의 맨앞 챕터로 임상 사진술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내용에는 렌즈가 동그랗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므로 가능하면 큰 렌즈인 마크로 렌즈로 찍어야 하며 얼굴 촬영엔 105mm 렌즈, 즉 10.5cm라는 건데요 핸드폰 카메라의 그 렌즈는 뭐몇 mm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왜곡이 좀 적게 되고요. 물론 이제 핸드폰 같은 그 영상을 뭐 디지털로 그 보상을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다 왜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라이트가 정면에서 비추는 왼쪽과 비스듬히 비추는 오른쪽이 달라서 주름을 판단하는데 이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뭐 성형전후 사진에 뭐 그런 핸드폰에 나오는 뭐 sns 에쓰는 그런 성형 어플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성형 의사나 아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뭐 주름이 많게 나올 수도 있고 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 그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수술 전에는 주름이 많게 나오게 찍고 수술 후에는 주름이 없게 나오게 찍게 되면은 그게 좀그 오차가 아날수가 있다 아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얼굴 노화에 따른 그 피하지방과 심부지방의 차이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얼굴이 말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 사진 찍었을 때 별로 말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